싼타페디엔 2 0 이제 보시면 호수가 4개가 있죠, 사토스 쪽에 이거는 이제 그산타페 지인 중에서도 어 있는 세대 중간에 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보면은 고압이자리좌압일자리 고아비지알, 있는 쌀입니다 이쪽 파는 해 주는 거아는도 시간 시간 Ha ha ha 흰색깔 나올 것 같아요? 초록어볼 때. 털어볼 때. 털어볼 때. 어디 때. 털어볼 때. 털어볼 때. 털이볼 때. 털어볼 때. 털어볼 때. 털어어어 이들이 여기로 타고 들어가서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서 이토클럽 통해서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 EGR 가스랑 만나니까 여기입구서이 EGR 가스가 여로 올라오잖아요. 이바이크를 통해서. 그 이제 바이크로 올라와서 여기 안에 보면 이제 바이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 구멍. 그걸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구서부터 이제 차곡차곡 차곡 차고 이제 쌓이는 거죠. 그니까 엔진이 안 좋을수록 이런 그러니까 가스들이 많이 나오죠. 물밭에서 나오는 것들 있을 거고, 티스턴 쪽에서 이제 압이 세면서 그가스들이 넘어올 거고, 뭐 그러면서 이제. 버스가 네. 왜 금이 가는지 모르겠네데 왜? 네. 얼 있어요? 버스가 안 좋으니까. 지금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바꾸는 거잖아요? 버스가 안좋아서니까저 밑에 것도 한번 봐주세요. 어디 있에 네, 여기, 저기, 저 갈라진 거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아, 잠시 기다려주시겠어요? 네, 습니다습니다 서비스 같은 데는 DC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현제 사업 나름면는 백디쉬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DC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저희 인천 정비회사에서는 그 7분 간다고 그 호수를 입체로 다 바꾸라고. 저이이는제품목이었어요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호스가. <목소리가> 이 쿨인가 이게 사진 정보로 해서 초기 나온 것들 과제 화재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거 거가요? 네, 이거 호스. 왜 디플을 안해 주지? 제 걸로 하나 끼세요. 아 힘들어서 못하겠다. 순벌이가 1, 2, 3, 4에 이거요? 그렇죠. 그쪽으로 가는 거죠. 네 개짜리가 두 번째고. 아냐, 아냐, 아냐. 지금 이게 바뀌었어요. 제가 제 걸로 두개 들어간 거예요. 제거두 개, 사장님 거두 개. 근데 그 기름은 지우서 한 군데에서 쓰세요? 거의 한데 기름은 깨끗하다고는 음, 깨끗한 거하고 기름 성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음, 그게 뭐그 여기서 기름이 나쁘다 좋다는 모르는데 타먹는 근데 그게 그 와서 그 보시면은 지금 흔한 현상에 현상인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음, 차는 뭐.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직망방에서부탁봐야지주행은 문젠가 <웃음> 운전은 그냥 정속주행만 해요 아니요 그냥 구속도로 숙대는좀 네, 많이 받는 편이에요 음. 음. 보통 이 정도면 이 정도면 15에서 20만키로 그정도는 키로수가 된차량들이 이런 증상이에요 이제 그 저희가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은 15에서 20만키로 근데 이거 10만키로가 안되고 네. <웃음> 거의 뭐 지방 가지 않는 이상은 항상 동네 음. 한국도주유소가 수방 별때로 항상 만땅을 채워주 가니까 음. 아까 이렇게 유 음, 유압 유아, 피스톤나 이렇게 막프 같은 게 있잖아 네. 음. 그게 보면은 뭐한 20만 킬로 넘는 차량들이 그래요 많이 켜먹어요그 주유소를 바꿔야 되겠네요 이게 <웃음> 서 그런 이름을 놨다 하면은 벌써 작살 났겠죠. <웃음> 아, 그지수가지했인데 됐다. 그런이기게한번은안 되는 거야. 아, 괜찮아요. 순율 결정에서는 알아야 되니까. 모르겠어요. 기름을 넣나 여기서 넣는다 그러면 무섭고 좋다. 물 깎아서 파. 그, 주유소 하시는 분들 얘기를 해보면은요, 청소를 안는데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음. 그 저장통에 이렇게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데, 그게 파란이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음. 그게 어마무시하게 어마, 비싼가 봐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청소를 해서, 찌꺼기나 유목질이나 분이나그거제해는데 이게 되게 안되고 오래 냅둬거리면 거기서 이제 친전 노일들이 남아있는거죠 음. 그런, 그런 친전 오일들이 어떤 약간 가 뭐, 이게 그겠죠 어디든지 뭐. 물 같은 거 나비는 오면은 뭐, 뭐, 뭐, 뭐 좋은 거든요뭐라앉고 무좀거는 <뭐란람> 뭐, 뭐, 뭐, 있을 까요 그래서 이게 그 음, 여기서도 이제 장사가 잘 되는 집들은 그런 일이 전이 없는데 안 되는 집들 받아놓고 그리고 기름도 이제는 보면은 이렇게 l g 면는 LG 기름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펌핑유가 그 있잖아. 요펌핑이라는게 그 보면은 정유소에서 그냥 바로 끼우는 게 아니다. 그본는 사람들이.